IWC, 샤프하우젠, 크로노그래프 오토매틱 시계를 소개하겠습니다. IWC 시계이고요. 인터내셔널 워치 컴팬의 약자죠. 그리고 이 제품은 포르투기저 제품인데 개 크로노그래프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에가 스타트와 스탑 스타트, 그리고 이쪽이 위셋이고요. 크로노그래프의 초침이고요. 6시쪽이 이 시계의 진짜 초침입니다. 먼저 베젤의 사이즈는 이쪽에서 이쪽이 41mm이고요. 두께는 12.3mm입니다. IWC,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핀 버클이고요 가죽밴드로 되어 있습니다 살짝 디버클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디버클은 가죽을 상하지 않고도 이렇게 손목에서 풀렀다 넣었다 할수 있는 시계인데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넣어서 누르고요 하지만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쪽에도 구멍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풀러볼까요? 풀러서 이렇게 해서 위쪽으로 넣으면 은 약간 바보 같은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구멍이 하나 그리고 이쪽에 두 개가 있는데 이쪽에 가죽을 넣어서 줄을 조정하면 되겠습니다. 이 제품은 2013년도에 구매를 했고 당시 매장가는 9,750만 원이었습니다. 이 시계의 레퍼런스는 371446이고요. 오토매틱 시계입니다. 이 시계를 열심히 돌려서 보이진 않지만 오토매틱 시계고요. 인터내셔널 워치 컴퍼니. 뒤를 보시면 비교적 깔끔한 시계가 되겠습니다. 한번 초시계를 멈춰 볼까요? 스탑이 되고요. 리셋을 누르면 12시 쪽에 30분짜리가 있는데 이렇게 리셋이 되고 다시 스타트 하지만 이렇게 초가 이렇게 스타트와 스탑을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리셋을 하면 은 고장의 원인이 될수 있기 때문에 스탑을 누르고 리셋을 누르시는 게 좋습니다. 여와 같이 깔끔한 IWC 프로투기죠 크로노그래프 기능을 가지고 있는 시계. 최대 파워 위접시간은 44시간 그리고 방수는 생활방수 정도 되는 30m 생활방수가 되는 시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IWC 샤프하우젠 크로노그래프 오토매틱 시계를 소개했습니다 짠